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올스타워 디펜스 2020년 마지막 자락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2021년이잖아요 2021년에 맞이해서 신규코드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5성 뽑기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코드는 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놓으니까 우리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설명창에다가 적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항상 보기 편하게끔 설명창이 아니라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놓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복사해 가셔서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보석 같은 경우는 150보석을 무료로 획득하실 수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150보석 받으셔서 5성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어 뭐지? 무슨 누구지? 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일단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석 같은 경우는 3389개거든요 이번에도 5성 뽑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갑시다 자 근데 이게 또저 혼자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심심할까봐요 제가 탱구님 데려왔어요 탱구님 안녕하세요 슈비디바비디 부비디 부비디 부비디 부비디 부비디 부비디 오케이 진 안심심아 가만히 오네 어.. 갑자기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새벽 6시 반임 새벽 6시 반에 사람 불러가지고 녹화하는 게사람이 아니 님도 아까 녹화할 때나 끄덕했잖아 에헴? <웃음> 아니 녹화해, 방금 녹화했어 안했어요 에헴? <웃음> 그랬나? 그렇지 녹화했지 그랬나? 우리는 이제 등가 교환을 하는 거임 아니 나는 10초 시켰고 님은 몇 분을 시킬 것 같아서 <웃음> 아 무슨 소리에요 저는 5성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돌탱고라고 합니다 예예탱고님 예. 제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기 어 절대 귀찮은 건 아니구요 네 어, 제가,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대신 말좀 읽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올스타 타워 디펜스에 새로 나온 코드 쓰시고 좋은 5성짜리 아이템 얻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던전캐스트 조만간 심해보신다고 하니깐 하하하 여기서 옹부하지마 <웃음> <웃음> 여러분들 다들 던키합시다 아 여기서 옹부하지 말라고 나 던키 안할거라고 다른님도 조만간 던전캐스트 오신다고 합니다 다들 던키합시다 어? 언제... 아니 근데 봐봐요 제가 지금 하고있는게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울스타 타워 디펜스 신도라이프 네 입양하세요 왜 이렇게 총 4개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덩크까지 들어가면요 저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웃음> 완전 몸이 있었나요? <웃음> 나, 나 하루에 영상 두 개씩 올리는데 사실 이것도 힘들어 <웃음> 나루님 그게 뭐문제인가요아나더 이상 안돼 안돼 더 이상 올리긴 힘듭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망하지 않는 한 <웃음> <웃음> 내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웃음> 뭐? <웃음> 같이 힘들어 봐요 <웃음> 뭐? <웃음> 아 덩크 합시다 진짜 <웃음> 자 일단 우리 어, 사내비 같은 경우는 플랩을 찍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아니 더게하기 싫어요. 우리 오스타 타워 디펜스. 음. 근데 대충 이렇게 말하는 거잘 편집해서 올리죠. 아니, 요 편집 말할 건데요? 아, 편집을 안 해요. <웃음> 아, 편집은 하긴 하죠. 아, 제가 좀 헛소리한 거좀 잘라 줄 거죠. 아니요? 아, 제발.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아님 네 방송 배님아 진짜 아님 네방 연구배 아왜아 제발 잘라주세요 아 싫어요 아 제발 잘라주세요 자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게다 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갑자기 박스 갑자기 목소리 바뀌지 마 아, 저는... 아, 아까 그 사람은 저 곰돌탱구란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아까 그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고요 장난친 친구고요 누군데요 그럼 방금 그 사람은? 방금 창문을 띄워내려서 죽워가지고아 아, 너무 잔인한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애가 쪼컬려가지고 창문을 띄워내렸는데 죽만간 아 부활을 해 목숨을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아 예토전생 하시는구나 다시 도 부활해서 저희 집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을 뿐 걱정하지 아 마세요 근데 그 탱구님 방금 그 분이 방금 그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그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친구 없잖아요 진짜 님내 네 방송 연구배 아니 나는 사실말을 얘기했는데 아님 진짜 내방송이구군요아팩트 배나. 아. 저는 한번도 탱구 님이 친구가 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함. 갑자기? <웃음> 님 고소함.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친구 있다고 하는 건안믿겨지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유튜버가 스트리머야. 유, 원래 같은 유튜버 같은 스트리머들은 친구 있는지 없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 신죠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올스타, 올스타 코드 영상에 이런 말 해도 돼요? 어... 몰라요 <웃음> 아니 님, <웃음> 아니 제 방송이라 모르카 님 방송은 웃기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고 그걸 정보를 주는 영상이잖아요 그런 거였어? 우리 방송? 우리 방송 정보유... 아, 나정부유튜브 나 아닌데? 아니 코드만 주구장창 보여주지 어 <웃음> 아니 많은 분들께서 코드를 원해, 원하시니까 저는 알려드리는 겸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을 뭐오성을 뽑는 거 알려드리는 뭐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 <웃음>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오성 뽑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탁 해서 뽑히는 게 아니야 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오성 뽑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더 뽑았어요. 뽑았어요. <웃음> 방금 <웃음> 뽑았습니다. 우와~~ <웃음> <웃음> 짜잔! 와... 근데 얘 누구야? 플라밍고 타이거? 누구지? 저기 플라밍고 타이거가 누구예요 니, 그것도 모르... 네, 플라밍고 타이거가 뭔지 그것도 몰라요. 네, 알려주세요. 아 진짜 플라밍고 타이머가 뭔지 모르네 개실망이 진짜 그니까 러 빨리 알려달라니까요 아 진짜 니네 플라밍고 타이머가 뭔지 모르네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구임 아, 시청자 왜다 말해보세요 플라밍고 타이머가 뭔지도 모름? 모름 아 진짜 어이없네 왜 구글 안나오지? 아 진짜 어이없자 <웃음> 여러분들 새로운 어, 캐릭터를 뽑았고요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능력치를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각 캐릭터가지는않은데 심각 캐릭터인가? 그 플라밍고 타이거가 누구금은 지금은 아, 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플라밍고 타이거가 누구예요? 아 플라밍고 타이금요 타이거 타, 타이거요? 어어 아그은 지금은 지금은 지까누구금은 지금은 지금지지 아시죠? 네 도플라밍고? 그 플라밍고가 네 호랑이의 기운이 나는 코프러스트모가지고 사실 플라밍고가 진짜... 아니고 플레임이에요. 아, 욕하지 마! 아 욕하지, 마! 아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아, 그게 뭐 아, 이거 진짜 플레임 타이거 말하가지고 플레임 타이거, 플레임 타이거. 그거는 님 화염, 화염에 감싸져 있는 호랑이 아닌 그냥? 그니까 어떤 캐릭터예요? 이거 염호라고. 네, 아,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에? 네. 그 말은 몰라요? 네. 아 진짜 이것도 그와저 아, 진짜 적업해서 말못하겠어아 진짜. <웃음> 아 그러니까 누군데? 아 그것도 몰라요? 아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아, 누군데? 아저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갑자기? 아 진짜. 아저뭔 사람? 뭔데요? 그..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자신 필드 위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드로우 페이지 시에 일반 드로우를 실행하는 대신에 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에서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이 카드는 필드 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게임에서 제외한다. 그니까.. 여모, 염모 어.. 여모. 이 카드 있음. 어.. 몇티어지에 일단 티어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티어리스트에는 적혀있지 않네요 여러분들 어신 h e one who is the o n 자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네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2 0 h o is the one who is t h 작년 캐릭터네 작년 캐릭터 가지고 어, 보면 작년 캐릭터네 그렇지 <웃음> 자 아무튼 신규 캐릭터 지금까지 아마 제가 볼때 사마 사네몬이랑 같이 등장했던 캐릭터 같은데 네 그래도 뽑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신규 코드 사용하셔서 우리 여러분들도 꼭 신규 캐릭터 뽑으시길 바라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럼 안녕 부를 네, 던져 캐스트 합시다